TV조선연애의 마드에 출연 중인 황미나 기상캐스터와 김종민의 건대 데이트가 화제다.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연애의 마드에서 김종민, 황미나가 건대 커먼그라운드 데이트를 즐겼다. 이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건대 길거리를 거닐. 다이은 키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을 즐겼다. 이후 두 사람은 궁합을 보러 발길을 옮겼고 역술가에게 하늘이 점지해준 천생연분 운명이라는 궁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이태원 데이트를 즐기며 김종민과의 연애를 숨기지 않았다. 첫 만남부터 오늘 일을 임을 공식 선언했던 두 사람. 은 데이트마다 달달함을 풍기며 보는 이들의 설렘을 이 유발했다. 첫날 두 사람이 맛있는 식사를 즐기던 로맨틱한 레스토. 랑은 이태원에 위치한 비맛집으로 알려졌다. 남산 타워가 정중앙에 보여 전망도 좋고 테라스에는 꽃. 들로 가득해 아름다운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저녁에 찾은 루프탑은 노을 전경이 아름다운 이태원의 벨와인 바이다. 배우 유연석이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 루프탑에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시원한 맥주를 마셨다. 연예이 맛 김종민, 황미나 데이트 장소, 출처 등호 황미나인 스타그램 황미나 기상캐스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종민과의 달달한 데이트 사진을 종종 게재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한강 피크닉 데이트 사진을 비롯해 인천 서여행 생일, 파티 등 인스타는 온통 김종민과 럽스타그램으로 가득다. 다? 황미나 기상캐스터는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6세. 다 김종민과는 14세 나이 차이가 난다. 파리지엔 감성 핸드백 브랜드 로사케이와 함께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종민아 커플은 장난스럽고 시크한 콘셉트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남다른 케미를 선보였다. 연애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첫 화보 촬영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포즈도 함께 막 처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며 첫커 풀화보 촬영의 소감을 전했다.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황미나는 김종민 오빠가 굉장히 남자답고 똑똑하다며 대화를 나눠 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라 말로 김종민의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김종민 역시 황미나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 서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미나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닮은 듯 다른 성격으로 찰떡 개미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 민황미나 커플은 열네 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 또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종민은 내가 외모만 늙었지 정신연령은 한참 낫다며 황, 미나가 워낙 어른스러워 나와 정신연령. 이잘 맞는다는 말로 웃음 섞인 대답을 남겼다. 또한 백일간의 연애를 해오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느낀 순간을 묻자 황미나는 일기 예보 방송을 할. 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며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하며 기 종민의 다정한 면모를 자랑했다. 리얼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민아. 커플의 첫 커플 화보와 인터뷰는 앱스타일 매거진 이시 19년 1월 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 등호의 스타일 제공 김종민 황미나 커플 화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애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첫 화보 촬영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포즈도 함께 막쳐 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며 첫커풀 화보 촬영에 소감을 전했다.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환미나는 종민도 바가 굉장히 남자답고 똑똑하다 며 대화를 나눠보면지 괴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는 말을 했다 김종민 역시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성격으로 찰떡 개미를 보여주고 있느니 커플은 14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세대차 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종민은 내가 외모만 늙었지 정신연령은 한참 낫다며 미나가 워낙 어른스러워 나와 정신연령이 잘 맞는다는 말로 웃음 섞인 대답을 남겼다. 또한 100일간의 연애를 해오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느낀 순간을 묻자 황미나는 일기예보 방송을 할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며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했다. 리얼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두사. 남의첫 커플 화보와 인터뷰는 s 스타일 매거진 2019년 1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애의 맛 김종민이 황민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만남에 대해 어쨌거나 촬영 잡힐 때 그때 아니면 볼 시간이 없지 않나 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또 생각해보면 미나는 일할 때만 보지 않 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어 미나에게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이에 제작진이 김종민 씨는 얘기해서 푸는 성격 아니지. 안나라고 묻자 김종민은 안아서 품으려고 한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화를 안 내고 뭐라고 안 하고 이런 것만이 착한 건줄 알았다. 나의 감정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스스로 억눌렀던 것 같다. 내 표현을 확실히 해서 헤어지는 게더 나은 것 같다. 명아 아쉬움을 전했다. 온라인 이스틴